이런 디자인으로 제작 되었고요 대부분 다 후드를 사용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도 보시면 나무로 만들어진 로고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각도 절단기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각도 절단기는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FMS190, FMS254, FMS305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붙은 FMS 숫자 뒤에 붙은 것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폼날 품날... 인치 폼날 인치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폼날 인치 수로 7.5인치, 10인치, 12인치 이렇게 세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인치의 에 가장 특징은 마인터각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이 마인터각을 조절해야 된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원터치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부에 홈이 파져있는데요 홈이 파져있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툭 누르시면 고정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섀도우 라이팅 기능에 있습니다 보시면 잘리는 면을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밝은 곳에서는 이 잘리는 모델의 면을 볼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도 잘볼수 있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0인치 각도를 10인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배배형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원터치로 좌우 48도, 48도 조절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인치 각도절단기로 잠깐 배모하는 거 한번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단기라는 이름에 맞게 출시가 되었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0인치랑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목표조를 그 절단 목표조이 그 가능해서 조금 더 정교한 작업 가능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테이블쏘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로 구동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선이 필요가 없이 무선으로 출시되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조기대 조기대가 622mm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6000rpm이 넘게까지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충전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성에 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1 2 a h 짜리1 2 a h 짜리, 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면 은 22.3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보다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데모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푸쉬 스틱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있고요 특히 목공용 같은 경우에는 절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이 섹션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샌딩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샌딩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진행할까 하는데요 혹시 지원하시는 분이신가요 글씨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지우시는 분께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실질적으로 사각센터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장님 그냥 힘을 꾹 눌러서 그냥 그 힘으로 이신 거예요. <웃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고리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원형 샌더는큰 폭을 보다 빠르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작업을 하시기 용이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자각 샌더 같은 경우에는 종교한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한 전동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만 있는 이 오가 디테일 샌더는손석포를 실질적으로 전동화 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힘이 없다가 나쁜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용도에 사용하셔야 마게큰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전 배패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전 어, 대패 어, 같은 경우에 기존의 18V 제품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의 크기가 좀 크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V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은 양쪽 다 이제 군진을 빼낼 수 있는 둘다 조절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 또한 밑에 여기 군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크기도 크기지만 이가시성이 있습니다. 이 깊이를 조절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숫자를 보기 편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1 8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점을 보완해서 12볼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이 잘보이겠지만 작업하실 때 보시면 이쪽에서 <웃음> 위에서 보셨을 때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된 <웃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진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광활한 데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이 있거나 하면은 반대쪽으로 집진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간단하게 데모잉 진행하고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색깔이 없는 부분이 지금 대패질한 부분이고요. 실로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와 폭이 같기 때문에 날고만이 되며 실제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시에 문틀에 좀더 적합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원형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러키는 날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원형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6.5인치, 요게 7.5인치. 이렇게 두 가지 크기의 날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6.5인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7.5인치에 비해서 날의 크기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조금 더덜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을 보시면 날이 몸쪽을 향해 있고 요건 바깥쪽을 향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왼손잡이용이냐 오른손잡이용이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6.5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를 때 조금 더 잘리는 면을 효과적으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점을 잡고 조금 더 힘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자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게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7.5인치의 날을 사용하여서 리어핸들 제품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을 반대로 자르는 것보다 결을 따라서 자르는 작업에 유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자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수월하게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앞전에 이제 원형톱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금 저번 달에 출시한 플랜지소고인들 많이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지소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플랜지소는총 6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며 베벨각이 총 마이너스 1도에서 48도까지 각도 조절이 원활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좌우로 48도까지 원활히 각도 조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 2 5도에 각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22.5도에 걸리게끔 각도 조절을 할수 있게끔 따로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디테일, 디테일적인 디테 면을 좀 넣어봤는데 그 점은 이제 나의 교체를 하실 때 기존에는 계속 누르시고 날부채를 하셨다고 하면은 위와 같이 이제 위에 뒤쪽에 있는 트리거를 고장하게 되시면은 혼자서도 날부채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플런치컵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원형톱 검색용은 끝에서 시작하셔야 하지만 중간에 홈을 파는 작업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라지스 화면 아무래도 많은 액세서리들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가이드레일 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미라우티 제품은 800, 그리고 1400, 2700총 3가지의 가이드레일을 출시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음새등 그런 부분을 장착을 하시면은 가이드라이를 모두 호환하셔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오른쪽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시성을 높이는 절단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악세사리를 장착을 해 주시면은 지금은 플라닛소는 원래 한 면만 깔끔하게 잘리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악세사를 장착하시면 양쪽 다 깔끔하게 잘림으로써 양쪽 면을 다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